안녕하세요. 파원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 있는 진화우에서 나온 여기 샤크 만년필인데요. 샤크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2가지 색상이 있는 옵션을 구매했는데, 나머지는 다 선물로 줘버려가지고, 지금은 5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단 이 5가지 색깔로, 다섯 가지 색상으로 리필을 해볼 건데, 일단 전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느낌의 만년필인데, 일단 색깔만 다른 거라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가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가격은 매우 싼 편이에요 일단 12자루에 거의 12달러? 24달러? 정도 주고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한자를 거의 2천원 꼴로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자료조사를좀 해봤어요 과연 이리을를 어떤 걸 썼고 과연 얼추 생산을 했으며? 얼추 <웃음> 생산을 했으며? 뭐 이것저것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은 베트남에서 하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베트남이나 아니면 중국 내에 어 지나오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다고 하서 하더,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만든다고 하는데 어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내구성이 좀 떨어져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뭐, 2 0 0 0짜리 내구성, 큰 내구성은 뭘 말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건 산 마이에, 솔직히 오래 쓰는 맛을 쓰는 건데, 이제 내구성이 조금 많이 약해요. 물론 제가 한 2년 정도 썼기 때문에, <웃음> 내구성에 대해서 논할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내구성이 다른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편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 외에 촉 같은 경우에는, 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중에 설명을 다시 따로 드릴 거지만, 촉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이것도 어 자체 생산이라 하더라고요 자체 생산인데 자체 생산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가장 보기 쉬운 걸로 해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모양이 다 똑같기 때문에 모양이 전부 똑같고 색깔만 다른 거기 때문에 일단 다 제쳐두고 일단 제일 보기 쉬운 데몬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앞모양이 샤크예요 샤크가 상어 모양이어가지고 샤크 만년필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이 샤크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클립 부분이 없어요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우의모양을 표현을 해놨고요 일단 따로 이다 클립 부분이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한 부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필통이 넣어 다니기 때문에 딱히 그다지 크게 불편하지 않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 밑부분에 보시면 일단 대몬부분은 대몬부분이라서 다 보이실텐데 일단 피드부분 뭐 이렇게 테이 부분 일단 여기 뭐 안에 컨버터까지 일단 들어가 있을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을건 다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쌈마 산마, 쌈마이에 쌈맛에 굉장히 잘쓸수 있는 그런 만년핀입니다 일단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일단 이게 지금 이쪽이 깨졌거든요 이쪽에 크랙이 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면 그냥 돌아, 돌아가요 돌아 그래가지고 지금 제 손에 화장품이 붙었기 때문에 뭐 일단 기본적으로 촉 같은 경우에는 촉 부분에 이런 식으로 어 초점을 잡혀라 촉 부분에 이렇게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쌍갑 쌍갑 생각치고는 굉장히 문양도 잘 새겨져 있고 예뻐요 예뻐서 굉장히 총만 부어서 따로 다른 곳에 끼워 쓰고 싶을 정도로 어, 굉장히 좋은 만년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그렇고요 일단 필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필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거의 버터 자르듯이 부드럽게 필감이 되고요 일단 공산품인 것 치고는 굉장히 좋아요 뭐 다른 진하오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막 어... 가끔가다한 번씩 뭐피드가 틀어져가지고 막 주주 세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주 세권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냥 써시인데도 써져요. 다음에 역시 필압에 따라서 골기 변화는 당연한 거고요. 어 그런 거 치고 쌈맛 어 쓰는 건데 뭐 쌈맛 쌈에뭐 만년필에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구할 방법이 없다는거 저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직구, 해외 직구, 아마존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존 직구로 굉장히 싸게 팔길래 구매를 해봤는데 어 리뷰를 거의 1년만에 하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파은이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